본 방송은 대구 아파트 폭락을 바라고 영상을 올리거나 폭락을 기대하는 방송이 아닙니다. 사실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경험과 현실적인 저희 생각을 첨가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는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심정은 알겠지만 제가 도와 드릴수 있는 게 없어 죄송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8월 입주대란 그늘이 드리우고 있다. 올해 최다 수준 입주 물량이 다음 달 쏟아지지만 새 집을 마련한 이들의 낯빛은 어둡기만 하다. 기존에 살던 집을 팔아 잔금을 충당하려던 계획은 틀어졌다. 집값을 내려도 소용없다. 거래 절벽 탓에 몇 달째 전전금공이다. 일부 지역에선 불황대나 보인다는 마이너스피 매물까지 등장했다. 설상가상 관련 지표 입주 전망지수마저 악화하고 있다. 25일 부동산 알1 1 4가 공개한 다음 달 전국아파트 입주 물량은 35,282가구다.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다. 지역별로 경기가 11,864가구로 가장 많고 대구 4,385가구 충남 4,135가구 인천 2,435가구 순이다. 입주 예정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새집에 들어가고 싶어도 기존 주택이 안 팔려 잔금을 채울 방법이 없다. 잔금이 있더라도 기존 집이 처리가 안 되니 사실상 입주를 할수 없다. 새집을 팔거나 전세를 놓고 싶어도 금리 인상 여파로 거래가 끊겼다. 집값 하락을 시장 정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집주인 입장에선 죽을 맛이다. 공지에 몰린 집주인들이 호가를 낮추고 있지만 시장은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란 전망에 기울어있다. 예컨대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인천 부평구의 시단지 전용 49의 호가는 4억 원 안팎이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낮은 3억 2천만 원 수준에서 거래됐다. 전세값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매매값이 내려온 것이다. 한중개업자는 최근 기존 주택의 거래도 안 되다 보니 분양권 가격도 내려가는 추세라고 말했다. 전세도 비슷한 상황이다. 전세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월세를 찾는 임차인이 늘고 있고 특히 전세 물량이 많은 지역에선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다. 인천 미추홀구 공인중개업소 대표 김모 씨는 세입자가 없으니 신축 전세값도 최소 5천만 원 정도 낮추고 있다. 며 집주인들은 잔금을 내야 해서 전세를 원하지만 요즘 금리가 올라 월세만 계약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말했다. 대구에서는 신축 아파트 매물이 분양가보다 싼값에 나오는 이른바 마이너스피가 출연했다 8월 입출을 앞둔 대구 남구의디단지는 분양가인 4억 8,400만원보다 500만원 떨어진 4억 7,900만원의 매물이 나온 것이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잔금을 적어도 2억원은 내야하니 금매물로 마이너스피가 한두 권씩 나온다. 며, 인근의 시세보다 최대 5천만원까지 내려도 한 팔려입출가 불가하다는 사람이 아는 것만 열명이 넘는다. 고 말했다. 입주 전망지수도 점점 나빠지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7월 아파트 입주 전망지수는 68.3으로 2020년 8월 67.5 이후 최저치를 찍었다. 지난달보다 4.3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서현승 주사년 연구원은 경기 침체 우려, 대출비용 부담 증가로 수요자들의 매수 심리가 위축돼 전망치가 계속 안 좋아질 것 이라고 내다봤다.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달 서울 지역 아파트의 평균 전세값은 6억 7,788만원으로 지난달 6억 7,792만원보다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의 월평균 전세값이 떨어진 것은 2019년 4월 4억 6,210만원 이후 39개월 만에 처음이다. 강북 14개구의 평균 전세값은 지난달 5억 6,066만원에서 이달 5억 6,059만원으로 하락했고 강남 11개구는 7억 8,820만원에서 7억 8,809만원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경기도의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6월 3억 9,206만원에서 7월 3억 9,161만원으로 인천의 아파트는 2억 1,570만원에서 2억 1,481만원으로 각각 하락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전세값도 이달 평균 4억 6,846만원으로 2019년 6월 3억 1,408만원 이후 3년 1개월 만에 하락 전환됐다. 반면 금리 인상 여파로 월세 수요는 늘면서 서울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은 3.20%로 지난달 3.19%보다 소폭 상승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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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월세 이자일보다 시중은행 금리가 더 높은 역전현상으로 인해 전세 대신 월세를 낀 반전세 수요가 늘어난 것도 전세가 파락에한 요인으로 꼽힌다. 일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최고금리는 연 6% 선을 넘어서면서 세입자의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 8월 입주대란 빨간불. 상황이 이렇자 입주 예정자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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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지역에서는 불황대나 보인다는 마이너스 피 매물까지 나오고 있다. 일례로 오는 8월 입출을 시작하는 서울시 동대문구 A아파트의 경우 임대를 제외한 860가구 중 300가구가 전세매물로 나와 있다. 집주인들이 기존 집이 안 팔려 입출을 할수 없게 되자 전세를 내놓았지만 세입자도 많지 않아 매물이 쌓여가고 있다. 이 단지 내상가 네 S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입출을 해야 되는데 기존 아파트가 안 팔리다 보니 새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고 있다. 고 말했다. 입추가 눈앞으로 다가온 집주인들이 호가를 낮추고 있지만 시장은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란 전망에 기울어있다. 지난달 입추를 시작한 인천 부평구의 시단지 전용 49는 최근 약 3억 2천만 원에 실거래됐다. 이 아파트에 같은 주택형의 평균 호가는 4억 원 안팎에 형성돼 있지만 결국 전세값과 비슷한 수준에 팔렸다. 전세도 비슷한 상황이다. 전세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월세를 찾는 임차인이 늘고 있고 전세 물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세입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다. 인천 미치홀구 티중기업소 관계자는 전세를 들어오려는 세입자가 없으니 집주인들이 신축임에도 전세값을 5천만원 정도 낮추고 있다. 며, 집주인들은 잔금을 내야 해서 전세를 원하지만 요즘 금리가 올라월세만 계약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시장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대구에서는 신축 아파트 매물이 분양가보다 저렴한 이른바 마이너스피 아파트까지 나왔다. 네달입출를 앞둔 대구 남구의 디단지는 분양가인 4억 8,400만원보다 500만원 떨어진 4억 7,900만원의 매물이 출현했다 해당 아파트 주변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잔금을 적어도 2억원은 내야 하니 금매물로 마이너스 피가 한두건씩 나온다. 며, 인근의 시세보다 최대 5천만원까지 맞춰도 한 팔려 입출가 불가하다는 사람만 좋기 스물명이 넘는다. 고 말했다. 한편,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7월 아파트 입주 전망지수는 68.3으로 2020년 8월 67.5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과 비교하면 4.3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업계 전문가들 대다수는 8월뿐만 아니라 9월에도 새 아파트 입주가 집중되는 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전세물량 해소가 더뎌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